밑에 여러분 꼬추밖에안 뭐 보입니다. 보시면 와꼬추 보십시오. 안에 꼬추밖에 없습니다. 우와. 아이고 너무 무거워서 <웃음> 무거워서 꼬추가 떨어지고 있어요. 꼬추가 <웃음> 떨어져. 꼬추가 네. 줄줄이 열려네 여기도. 네, 줄줄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와몇 개야 이거? 네, 엄청 많죠? 지금 보다시피 이 고원기 때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계속 꼬치 올라가고 있고 꽃장수도. 평균 다섯 장인데 여긴 여섯 장이에요 보니까 여섯 네. 장이 이제 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네 결론은 고추는 뿌리와의 싸움이죠 네. 아, 뿌리와의 싸움이다 목표는. 이게 안면도? 안면도 일등 고추입니다 이게 안면도 일등 고추다 아. 네, 저는 지금 충남 태안의 한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은 이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고추농사 하시는 분들이 탄저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밭은 탄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 어떤 이유에서 탄저가 없는지, 자,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수확을 했는데도 고추가 크고 상품성이 다 좋습니다 이게 안면도? 안면도 1등 고추입니다 아 1등 고추입니다 이게 안면도 1등 고추다 아. 밑에 이런 뭐 고추밖에 안 보입니다 보시면 와 고추 보십시오 안에 고추밖에 없습니다 <웃음> 어, 아이고 너무 무거워서 <웃음> 무거워서 고추가 떨어지고 있어요 <웃음> 고추가 떨어져고 대부분이 굉장히 두껍죠 네, 두껍고 지금, 고추들도 알맞게 네. 잘 익었네. 잘익고 격순제거를 다 하니까, 위 것까지 고르게 큽니다. 자, 음. 땄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네. 네. 아. 물과 기온만 맞으면, 은 연속으로 계속 착화하는 거죠. 음. 뿌리가 튼튼하니까, 계속 이렇게 고추가 계속 크고 있는 거죠. 아, 끝까지. 네. 이, 뿌리가 튼튼하다는 증거다? 그렇죠. 건강하다는 얘기죠. 고추가 줄줄이 열렸네, 여기도. 네, 줄줄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와, 몇 개야, 이거? 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가물어가지고, 고추가, 늦고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늦고추까지 이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야 늦고추가 달려도? 네, 엄청 달려있죠? 한 가지에서 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지금, 열개 달고,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게 줄줄이 열렸어요, 이렇게. 네. 결론은, 고추는, 예, 뿌리와의 싸움이죠. 네. 아, 뿌리와의 싸움이다. 모추는. 네. 도대체 고추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고추에 무슨 짓을? <웃음> 아쿠도 루엔스. <웃음> FMC를 만난 것 밖에 없습니다. 네. 아, FMC를 만났다 네. 모든 농민들이 FMC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식할 때, 그, 아쿠도 루엔스, 그 다음에 베리마크, 침지해서 정식을 했죠. 아쿠도 루엔스하고 베리마크를 침지할 때 쓰셨는데. 네. 왜 쓰신 거예요? 아, 살충 효과 때문에 베리마크를 썼습니다. 아, 어, 쿠도 루엔스. 아쿠도 루엔스는 프리발 착을 위해서 썼고요. 어, 지금 계속해서 아쿠도 루엔스를 몇년 동안 쓰신 거예요? 지금 2년. 작년부터 썼으니까 올해 2년차가 되는 거죠. 2년차. 네. 쓰기 전과 쓰고 난후 뭐가 달라지니? 아, 쓰기 전과 후는 우선은 제 수확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병해에도 차이가 나고 저희가 지금 2년차를 썼는데 지금 이거 쓴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주변 지인이 자기도 초기에 쓰고 싶다 해가지고 약재를 똑같이 구매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선 키 차이부터 해갖고 수확량부터 한 20에서 30%는 증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비용이 한 15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희는 150만원 투자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더 이상 수익을 보는 거죠 고추는 뿌리도 중요하고 수분 관리가 더 중요해요. 음. 두 가지. 여기는 젖은 땅, 위에는 마르고 젖은 땅, 고추 속에는, 길속 안에는. 아, 다르구나, 확실히. 네. 이렇게 전력 설치를 해갖고 수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추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음. 잎이 진녹색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네. 꽃이 이제 허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음. 성장이 멈추거든요. 꽃을 안 피거든요. 음. 그 다음에. 세탁기를 주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음. 이 고온기때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계속 꽃은 올라가고 있고 꽃장수도 평균 5장인데 여긴 6장이에요 보니까. 네. 6장이 이제 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네 제가 눈이 닿, 입이 닿도록 말씀드리는게 그거거든요. 음. 뿌리예요 네, 뿌리거든요. 주는 만큼 먹잖아요. 뿌리가 좋으면 내가 얼마든지 줘도 계속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음. 한 가지 여담이지만, 오늘 저희도 이제 오늘 고추를 지금 한천근 정도 추라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안면도에서 저보다 고추 곱 비싸게 출하한 집은 없을 거예요. 네. 최고가로 출하했고 안면도 농업이 지금 12,500원에 투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1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금당. 아... 고추가 좋고, 그 다음에 과피가 두껍기 때문에 고추가루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그 장사꾼이 고추, 안면도에서 최고 좋은 고추다. 농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FMC 코리아의 이동복입니다 저희 농산TV에서 농업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보고 계시죠? 저희 FMC 코리아에서 이팜TV를 개국을 했습니다. 어,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팜TV를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채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아주 알찬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요 시간 대가되면 네. 바닷바람이 불어오죠. 네. 습도가 그럼, 높아요. 네. 습도가 높으면 고온 다습이 되니까. 그렇죠. 탄저가 오거든요. 타,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탄저병이 안 왔어요. 올해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전국이 탄저병 때문에 극성입니다. 그 이유는 대기 습도가 높다 보니까 고온 다습이 돼가지고 탄저병이 지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트플랜을 게... 주기적으로 연멸비를 계속 해주시면은 이 탄저병에 대해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멸비 살충제 같은 거 하실 때. 그 아트플랜 섞으셔가지고 연면십이 계속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탄저병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트플랜이 어떤 효과 때문에 탄저병이 좋은가요? 원래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처음의 목적은 토양 내에 있는 유해균 억제에 좀 특화된 제품이었거든요 었 근데 국내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딸기 탄저병으로 연면십을 한번 해봤어요 농가에서 근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믿었죠 우연의 일치다 그 작년에 그 60의 장마에 었습니다 그, 고추에도, 그, 처음에 스포로곤한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트플랜을 연면시비를 계약했었는데, 거기도 그 농가만 탄저병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로 여러 군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농가분들이 정말 탄저병 효과가 있다고 다들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면시비 하실 때, 아트플랜, 약해 문제도 없고, 또 문제는 살충제, 살균제가 수확기 때 잘못 치게 되면은, 잔류독성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아트플랜 같은 경우는, 그런 잔류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수확 시기 때 문제가 되신다고 하면은 아트 플랜 꼭 선택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3년 지금은 고추는 안직 심고 있지만 이 늦게까지 탄적안한건 처음입니다. 왜 항상 바닷가 쪽이니까 습이 많다 보니까 뭐 8월 말 9월 초가 되면은 고추가 전체 탄 자가 와가지고 늦고추를 수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늦고추를 수확을 해서 거기에서 수확량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한 세물째밖에 세물밖에 고추를 수확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남들은 네물 다섯 물을 수확한다는데 고하 저는 세 물밖에 수확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네물 다섯 물까지 충분히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해 예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선 냉해 예 아쿠도 루엔스가 냉해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제 추운 걸 견디는 것보다는 성인이 추위를 견디는 게더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쿠도 루엔스를 줘서 뿌리아차를 빨리 해서 냉해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여름이 들어서고 하면은. 고추가 이렇게 안 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쁘게 뚫려 있죠 네. 이건 해충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리고 담배나방 아... 그래서 지금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뜯어서 한번 봐 볼게요 어우 질겨 이 지금 이 갈색 있잖아요 이게 담배나방에 다 똥이에요 똥. 아요거요네 요거, 전부 다 이게 똥이거든요 이게 아 갈색. 똥이고. 이게 똥이고? 네 전부 다똥 이것도 이거는 이제 똥이 이제 습도 때문에 이제 곰팡이가 쓴거 어... 담배 나방은 나간 거 같아요. 살아가지고 이런 피해들이 고추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그 농약사 가셔가지고 안메이트라고 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담배 나방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담배 나방 걱정이 아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Here we go.